수면과 건강에 목숨을 다루느냐 자는 동안에 그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. 자는 동안에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. 자는 동안에 발생하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수면과 건강이라고 이름을 어, 오래 전에 줬지만 이게 아, 수, 그래 수면이 건강 수면 잘 자야 건강하지 그런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. 목숨이라는 키워드에 들어가니까 아 그렇구나 수면을 통해서 건강에 만들어 주는 거구나 그래서 건강해야 잘잘까잘 자야 건강할까 뭐, 자기 문제냐 아기면문냐는 비슷한 말 하지만 얘도 예, 있지만 어 둘러주면서 그래서 어이 목숨은 우리에게 목숨처럼 어, <웃음> 그, 붙잡고 봐야 될, 아야 파주가 될것 같습니다. 아...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몸에 항상성이 유지되더라니다 음. 항상성은, 아, 결국 이 미토콘드리아와 호르몬의 역할이죠. 근데 이거 뭘까요? 답을 안썼는데 이건 또그 활성산소, 그 건강 공부하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는거 같지만 그, 프리라디칼, 이게 어, 산소를, 산소와 프로당을 이용해서 목적건드레아가 <웃음> 에너지를 만들고 남는 산소가 대가 불안정해진 산소가 되면서 미치놈처럼의리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문제라고 하죠. 그리고 호르몬은 이 자는 동안에 발생하는 호르몬, 깨어있을 때뭐 나타나는 호르몬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주로 잠을잘때 나타나는 호르몬은 내 몸을 회복시키는 호르몬이죠.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호르몬이죠. 깨어있을 때는 뭔가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이런 그생 생존에 필요한 호르몬이지만 잘때 나타나는 호르몬은 내 몸을 살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잠, 잠이 잠 제대로 안되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기 때문에 항상성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어, 활성산소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정확하게 어, 왜 생길까? 뭐가 문제지? 근데 대부분의 어, 이런 그 건강식품이나 뭐약품이나 여러가지 그 당일은 활성산소 나쁘다 그래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이냐.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. 그래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어라. 라고 하는데, 아니, 활성산소가 나쁘면 안 생기게 하는 게더 좋지 않아요? 근데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도 있지만,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요 산소를, 산소 6개, 포도당 1개를 만나,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만드는 게세포공이잖아요 그 자, 이게 포도당 하나와 산소가 6개가 딱 만나야 ATP라고 하는 36개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요 이거는 우리 몸에 돈처럼 쓸수 있는 정말 그... 그게 포도당과 산소가 만나서 어, 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. 우리 몸 어디나 쓸수 있는. 그래서, 그런데 그 만들고 남은 돈는 물, 물이 만들어지그 <웃음> 다음에 그 CO2,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을 한, 숨을 들이쉴때 산소가 십몇 어, 프로가 없어지고, 내쉴 때는 들이셔서 내쉴 때는 들리실때 비해서 100%의 산소가 쓰이고 이산화탄소가 나가 나가죠. 그래서 그걸좀말씀을할 때마다 이 엄청나게 재빠른 이 에너지 생산을 하는아요종인데활성산소는이 포도당과 산소가 1대 6으로 만나서 딱 정확하게 소모가 되면 이것도 없을 텐데 이게 일대일이 안 되는 일대이안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이 언밸런스 된 산소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가 어, 산소가 유지되어야 되는 안정화된 분자구도가 하나가 깨지면서 개가 이제 미치는 게 되는 거예요. 활성산소는 되게 좋은 걸 같잖아요. 근데 사실은 미치는 거거든요. 아무데나 붙어가지고 그 우리 세포를 녹슬게 만들고 노화시키고 질병을 만들어내는 문제인데 대사의 문제가 생기죠